안녕하세요 원션맨입니다. 착! 차... 오늘은 스프라이트와 벚꽃 딸기 에이드를 섞어서 마셔볼 건데요. 스프라이트는 중국어로 쉐비라고 하네요. 참고로 중국 스프라이트의 초기 이름은 샤오야오징이었는데 스프라이트의 뜻이 요정 정령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야오징이라고 하면. 통할 것이라고 당연히 여겼고 귀여운 의미를 더하기 위해 샤오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실패였고 중국 사람들은 야오징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탓이었는데 한국에선 요정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지만 중국에서 요정의 발음인 야오징은 요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안 좋은 뜻이지만 한국에선 강한 탄산의 느낌을 주는 스프라이트와 벚꽃 딸기 에이드를 섞어서 원샷해 보겠습니다 참! 오늘 맛의 점수는 오든 만점 중에 2점이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먹었던 딸기맛 감기약이 많이 났던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첫